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이민을 결정하시면서 그전 단계로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가서 낯선 땅에서는 잘살수 있을까 또한 화목하게 또한 나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함께 동반되어서 고민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단계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여러가지 형태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의 취업비자, 3번의 영주권, 그리고 4번의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실 때 선택하시는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변호사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느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이민법을 잘 모르시고 또한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들어가야 될 서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민법률회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 브로커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권유해 드리는 부분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좌절감을 보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잘 고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형태로 이민법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시고 이민 절차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브로커나 이민법률회사 보다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민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소개를 통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민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꼭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옷 하나를 사시면서도 이 옷이 맞을지 저쪽 매장에 있는 옷이 더 나을지를 고민하시는데 미국 이민 생활을 좌우하실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쇼핑을 거의 안 하십니다. 왜 쇼핑을 해야지만 되느냐고요. 이민 변호사들 마다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 시행착오를 해 봤던 시간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달아본 그러한 변호사를 선택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취업이민비자를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던 아니면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시던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던 어떤 형태로 든 내가 변호사를 최소한 3명에서 5회사 정도를 가셔가지고 내 상태 내가 원하는 앞으로의 미래에서의 단계별 이민법의 관련되어 있는 일, 그리고 내스테러스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물론 변호사들마다 시간 페이를 받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끼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돈이 시간당 몇백불이 나중에는 몇천불 몇만불의 손해를 가지실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변호사를 3명이나 5명 정도를 상담을 하시면서 나한테 제일 확실한 정보를 주고 또한 확신을 주면서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첫 번째이십니다. 왜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이민법을 진행하시면서 낭패를 보시거나 아니면 거절을 당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변호사는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느냐 면 취업이민을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3단계의 취업이민 단계를 가지시게 되는데 대부분 첫번째의 노동허가 신청단계에서 실수를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실수하는 부분은 제일 큰 업무 부분이 페이지는 네. 7개월 정도 만에 금액이 바뀌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보직, 업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웨이지에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이 들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광고를 노동허가서를 내는 단계에 있어서 광고를 내면서 몇 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서 신청서를 끝나고 난다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변경되는 기간을 확인 못하는 경우에 그 금액으로 집어넣게 되면 바로 거절되십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를 든다면 내가 디자이너로서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서 급여를, 페이를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산정을 하는게 아니라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산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뉴욕 같이 번화하고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뉴욕 말고 외곽 지역인 시골인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웨이지가 또 틀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따라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돼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미스테이크가 발생을 하죠. 자 두번째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집어낼수 있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이퍼를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커버 레러가 제대로 작성이 돼서 들어가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작성하라는 경우에는 거의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케이스에서 나의 모든 부분을 대변해서 표시를 해주고 명시를 해 줘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노동허가서 단계에 적정한 호직으로서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변호사 그런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만 일을 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같은 다른 동료 분들이나 또한 일하시는 다른 직원분들이 서류를 공유하면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을 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나의 책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작심을 하고 마음가짐을 굳게 가지시면서 이민을 시작하시면서 영주권을 들어가시는 단계에 이민 변호사도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쇼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변호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시고 이민 청원에 대한 들어가시는 영주권 3단계를 진행하시면서 실패를 거두실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찾으시고 또한 공부를 하시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어떻게 내가 고용하고 나 또한 그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가 실수하지 않게 캐치업 할수 있는 나만의 정보력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국 이민 시작하시면서 스테라스로 고민하시는 영주권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취업 영주권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